뭐 하세요? 아 어, 쉬어 일안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 뭐, 맨날 일을 시키냐 또 한식을 좀 일어버리네 솔직히 면회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못 내네요? 난 면회랑 일을 할 수가 없어 전 아. 너무 좋아요 보면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지 다 시켜봤잖아 어 일하지 니네 안 나오면 밀집 나와가지고 <웃음> <못> 밥 <웃음> 싸우지 <웃음> 돈 쓰지 최고 밥 싸우지 최고. 밥도 싸우지 최고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계세요? 이닝가 <웃음> <너네가> 목이 안 좋다. 이거 안 되는 수준이 없잖아. 제말안준 수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또 <웃음> 아, 앉으라고 앉으시네요? 아, 가면 안 되냐? 와플이랑 <웃음> 내 인생 <웃음> 서비스랑 내 모든 거 앞으로의 가고 그냥 그만두고 싶다. 난 너네랑 뭐. <웃음> 와 우리랑은 <웃음> 아 진짜 서운해요. <웃음> 아, 오늘도 출근합니다. 와플 구러 가요. 포드 과자가 제일 맛있는 데가 저 휴게소 아니겠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냐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냐 저는 오늘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아나또 상일동이야 제가 요즘 보, 즐겨보는 드라마 스토브리그입니다 아 이거 스토브리그 엄청 재밌더만 레몬이 없어? 레몬? 레몬? 레몬? 저 어, 혹시 촬영 e m o n lemon, l 이 m o 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lemon,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수석에 도착했습니다 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 주시며 친절의 서비스를 베푸시는 우리 심용태님께 전지전능하신 절대갑 심용태님께 문안인사 오지게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쭉 살펴보니까 우리 심용태님께서 또 유튜브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참다방면으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 뿐만 아니라 블로그 뭐 하여튼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어, 스타 기질이 있으시고 인싸 기질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뭐도 아닌데 한번 가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아 근데 아 그래 뭐 그렇다고요 가만 이쪽 가게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롯데 거야. 나트루, 세븐일레븐, 크리스피 도넛,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그죠? 다 롯데 거네. 뭐그렇다구요 5,5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호선 이쪽으로 내려가는게3호선에야 지각, 야 지각하면은 네가 뭐한 달이지 않았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정해줄게요 이랬잖아 아, 문제가 있긴 하다 <웃음> 너의 고민이 뭐야?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에서 약간 발목이 걸린 여행도 하고 싶은 데 많고 그니까 러 알바를 한고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 외국으로 일 워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그런 것도 가고 싶은데 그걸 하면 뭐한 1년 6개월 이 정도를 써야 되는데 취업이 늦어지고 고민이 많아 나는 갔으면 좋겠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음. 근데 그 시간을 쓰려면 또 돈도 있어야 돼아 나도 같은 생각이지 돈은 벌되 돈 벌면서 찾아도 되거든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뭐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거기에 올인을 한다 그래서 돈벌 시간도 없고 공부만 하고 뭐 준비만 한다 안돼 음. 진짜 난 나갔으면 아예 안 돌아오는 게 좋다고 봐 네, 근데 그러려면 또 결심이 좀 필요하잖아 결심이야? 군대 갔다 왔으면 결심이 된거 아니야? 아,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 결심이 어렵죠 결심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아 나가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있으면 지금 아니면 은못 나가 내년엔는더못 나가고 내후년에는 아예 못 나갈 수도 있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차이지 그래 씁쓸하네 열심히 해 결론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빨대 꽂고 됐어 <웃음> 2 0대 하고 싶은 게 뭐야? 저는 집에 있는 거좋아하고 준비. 20대 배우고 싶은 사람이 다배울거요 배우고 싶은 것도 아, 다 하고 근데, 근데 나는 내가 가만히 응.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돈 음, 아, 그러면, 그러 이런 여행을 러면고돈을 모으는데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도그는면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어면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하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면 약간 우그해그래서 창문을 어, 열어그게밖 먹어야겠지 우리도. 넌뭐 먹을래? 고기. 회식은 또 약간 고기. 명륜 진사 갈비? <웃음> <웃음> 오랜만에 처음이고 약간 다 고생했습니다. 헤. <웃음> 해... 연어 연어. 연어 연어는. 연어. 너는? 연어. <웃음> 연어? 연어는 코스코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그 앞에서 썰어주는 거. 오마카세. <웃음> 어, 이번 달 회식은 오마카세랍니다. <웃음> <웃음> 클라스가 오마카세 클라스입니다 이 영상을 사장님이 보신다면 아니요. 매우 과자 하나만 던져주세요 <웃음> 그래서 오마카세 사주신다면 어떨 것 같아? 오마카세 사주면 진짜 저 목줄 달죠 <웃음>